난 이러지 말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돈 잃고 건강 잃고 주식시장을 원망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진 계속 뒷모이 뻣뻣해지는게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피던 담배도 끊고 꾹 참고 영원히 참는 거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하루 종일 들여다보던 주식시세도 안 쳐다보고 그냥 가지고 있던 건 모두 홀딩한 채로 잠시 시장을 떠났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 돌아와 보니 사람들의 푸암 소리. 주식하지 마시오. 주식하면 폐가 망신하오.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주식해서 돈번 사람 찾기 힘듭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매수한 주식에 오르면 흐뭇해져서 마치쿨단지 숨겨놓은 듯 기뻐하며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의시됩니다. 누가 왜 그러냐고 물어볼 양이면엉 요즘 주식 좀 투자한 게 괜찮네. 그리고 초보이기 때문에 겪는 손실. 손실에 물타고 또 물타고 손실 많이 하려고 이런 기법 저런 기법 기웃기웃거리고 결국 상 따왔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미수치고 깡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란 주식은 하지 마라. 이런 결론입니다. 미수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종목 공시 뜬거 보고 매매하지 않았는가? 누가 좋다고 해서 사지 않았는가? 삼성전자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무거워서 안 간다고 쳐다보지도 않는가? 한 종목 몰빵하지는 않는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그러지 않는가? 정말 짧은 순간에 뭐에 홀린 듯 돈을 쏟아붓고 시장의 저주를 퍼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출두 명령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시장에 뛰어들었기에 너무 빨리 터무니없는 목표점을 잡았기에 다치는 것입니다. 위의 모든 과정들을 다 해봤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나아진 점은 크게 잃지도 크게 벌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시장은 나에게 더 많은 수업료를 원하나 봅니다. 나의 젊음과 돈을 모두의 수익 내서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투자 경력은 10년가량 됩니다. 전 실패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유독 주식에서 실패만 거듭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업투자가 두 달을 목숨 걸고 해보려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여지껏 실패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배학 시절 전교 1등도 해보고 자격증도 10개가 넘는군요. 회사 일도 결근 지각, 나태함 없이 부지런히 했더니 스카우트의 이도 받아보았고 30대 초반에 갖가지 잔잔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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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적은 연봉에도 고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수두룩한데 허나 전 한번 사는 인생인데 두려움에 떨어서 도전하지 않으며 살진 않겠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여 꼭 성공을 이루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주식의 마지막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갑니다. 저는 이렇듯 실패하고 먼저 떠납니다. 5년간의 사투 끝에 대기업이란 직장과 아파트 한 채의 돈과 많은 빚을 안고 물러납니다. 얼마 전 노동부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라 또한 지역 특성상 그동안 제가 했던 업무 쪽으로는 일이 없었으며 그나마 나이가 많은 관계로 콜조차 없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자동차와 중공업 관련 회사들이 거의 다 자리하는 곳이라 어저께 막 시작하는 회사에서 제 전공과 젊은 시절 따두었던 수기의 자격증을 보고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가 있어 내일부터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장과 타이, 나만의 공간, 꽤 괜찮았던 연봉과 복지, 반토막난 연봉, 전에 다른 환경, 기존의 모든 걸다 던져버리고 40이 넘은 내게 기회를 주신 회사 사장님께 감사하며 그 전에 하늘에 감사드리며 내일부터 제발 나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제거해버리고 그곳에서 작지만 다시 세상을 향해 시작하려 합니다. 가슴 한구석엔 지난 순간들이 아직도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난왜 항상... 반대적인 선택을 했을까 확률 50%인 것을 반대로 하여 이렇게 40이 넘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인가 그고 보면 난 이것과는 도저히 안 맞는구나 신께서 내겐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을 집과하며 단절된 삶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딸아이 잦은 부부싸움의 눈치를 보더이다 늦둥이 갓 돌진한 둘째 다 업고 좀 전에 이유식을 만들고 따뜻하게 물대워 목욕을 시켰습니다. 한 그릇 뚝딱 먹더만 제 앞에서 곤이 잠들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과 행복을 주고 싶다며 시작했던 주식전업생활.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스스로가 모른 상태에서 그만. 아내와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네요. 가장이라면 그저 안분지족의 삶으로 묵묵히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욕심도 있어야 된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서 욕심은 괜찮은데, 주식에서의 욕심은 더 많은 고통을 몇 배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애들 아빠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아빠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잘 견뎌내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깡통차고 손 씻었어요. 오늘도 밤에는 미국 증시에 눈을 돌리고 그리고 내일이면 주식시장에서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을 하고 저는 오늘로서 두번째 주식을 사냥감하며 깔끔하게 손실정리를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4년동안 2억 4천을 날리고 눈에는 눈물을 흘리며 와이프와 두살난 아이 앞에서 어멍 울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빚을 어느정도 갚을 즈음에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대어 오늘에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도 1억 8천을 날렸네요. 어제가 결혼기념일이라 절반 정도 정리하였고 오늘 나머지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남은 돈이 1,400만원 남더군요 어제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지요. 우리 토요일 날 저녁에 맥주 한잔 하자고 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몸상하고 잠 못자고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힘들었지만 토요일부터는 와이프와 아이들 두 명이 힘들어 할 것을 생각하니 또한번제 머리가 무겁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지금껏 잘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 나이 43살 연봉이 6,500만원. 이 빚을 언제 다 갚을 연지 힘든 앞길이 멀어 보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저처럼 주식을 하지 마세요. 저는 대출에 한두 종목에 몰빵하였고 그러다가 주식은 떨어지고 대출이자도 힘들더군요. 그리고 스탁론으로 반대매매까지 이렇게 저는 주식으로 완전히 깡통을 찼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틈틈이 하셔서 저같은 실수를 안하셨으면 합니다. 주식을 안하면 더 좋고요. 저는 내일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여 열심히 근무하며 되도록 잔업도 많이 해서 빚을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